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음식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통찰음식 주제는 알루미늄 입니다 알루미늄 많이 아시죠 이 금속 산업 분야의 비철 금속 이외에는 가장 많은 금속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알루미늄 이고 우리 주위에서도 알루미늄 으로 되어 있는 여러가지 생활용품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알루미늄에 접촉을 하게 되고 알루미늄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급기야 알루미늄 중독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알루미늄 중독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 알루미늄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게 되는지 또 우리 중독이 되었을 때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루미늄은 원자번호 13번으로 중금속이 아니라 경금속입니다 그리고 산소, 규소 다음으로 지구상에 있는 지각의 원소 중에 세 번째로 많은 원소이고요 금속 중에서는 제일 많은 금속이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이라는 것은 은백색으로 전기전도도 뛰어나고 연성도 뛰어나고 빛을 금속으로 서 가장 많이 쓰이다 보니까 우리 생활 주위에 산업 금속 재료로서 많이 쓰여서 알게 모르게 우리 몸속에도 침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 알루미늄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95%는 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가게 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나가서 신장이 알루미늄을 배설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가는 배설량보다 들어오는 노출량이 훨씬 더 많다면 체내에서 점점 점 쌓일 수 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침착된 곳을 찾아보니 뼈가 가장 많이 침착이 되어 있고 폐, 근육, 간, 뇌 순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뼈에 침착이 되면 미네랄이 상대적으로 빠져나가면서 골연화증이 와서 뼈가 약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폐알루미늄이 에 침착이 된다. 알루미늄을 재련하고 제조하는 일하는 노동자한테 폐섬유증이 올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육, 근육에 근육 알루미늄이 들어간다 어떤 경로로 들어갈 수 있냐면 은 백신을 맞고 백신 있는 알루미늄이 근육에 들어가서 근육통과 근막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독기관인 간과 신장에 들어가면 간에도 간 독성을 줄 수가 있고 또 신장에도 콩팥에 해독하는 기능을 점점 떨어뜨려서 만성콩팥병을 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조직에 침착이 될수 있는데 우리 몸에 알루미늄 들어왔을 었때첫 번째 분해를 하는 것이 간입니다 간에서 알루미늄 독성을 빼려고 하는데 계속 주입이 된다 그러면 림프로 알루미늄을 빼게 되는데 알루미늄 자체가 림프구를 끌어 모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을 부스팅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되면 조직에 침착된 부분에 림프구가 많이 모이고 그것이 조직 염증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흘러나온다. 그러면 알루미늄이 조직에 흘러나오면서 그쪽에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것이 뇌에 침착이 되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 뇌에 침착이 된다는 것은 알루미늄이 BBB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약물이 뇌혈관 장벽을 잘 통과하지 를 못하는데 알루미늄은 뇌혈관 장벽을 잘 통과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우리 몸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뇌 쪽에 들어왔는 뇌경막 쪽에서 1차적으로 그리고 마이크로글라이아라는 뇌의 도둑들을 잡는 경찰 세포가 있습니다 이 경찰세포가 알루미늄을 탐식을 해서 더 이상 뇌세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계속 알루미늄이 우리 몸의 체내에 흐르게 되면 뇌세포에도 알루미늄이 있고 혈관에도 있고 뇌 전체에 다량으로 알루미늄이 침착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뇌가 부드러웠던 것이 금속이 들어가면서 점점점 단단해지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것이 자폐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간질까지 유발하기도 하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 다발성 경화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연관성은 상당히 많지만 원인 결과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라 논문에서 감론을박이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연구가 진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루미늄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될까요 거의 95%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입으로 알루미늄이 섭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에는 어떻게 알루미늄이 첨가가 됐을까요? 우리가 주방기구를 한번 볼까요? 알루미늄이 열 전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텐트용 그릇이라든지 가열을 하는 팬이라든지 국을 담는 알루미늄 냄비라든지 이렇게 주방기구 자체가 알루미늄으로 된 것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알루미늄 염을 코팅을 해서 나오지 않도록 하지만 여러 번 씻고 수세미로 닦고 이래다 보면 코팅이 벗겨질 수가 있고요 이런 코팅이 벗겨지는 곳에 토마토 라든지 젓갈 이라든지 식초 라든지 이런 산이 들어가거나 염분이 들어가게 되면 알루미늄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음식에 알루미늄이 섬여 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호일을 가지고 김밥을 만다든지 그러면 거기 있던 단무지가 찬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배어서 김밥에 알루미늄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마시는 캔 음료가 대부분 알루미늄 캔으로 되어 있죠 맥주 캔도 알루미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캔이 약간 찌그러졌다 그럼 코팅이 그쪽에 좀 벗겨질 수가 있고 그 안에 탄산 자체가 벗겨진 알루미늄과 반응을 해서 알루미늄이 녹아서 우리가 알루미늄을 마실 수 있는 경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식품 첨가제에도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을 바라게 하는 착색제라든지 식감을 좀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경화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금속 종류인 알루미늄이 좀더 첨가되어야지 색을 좀더 바라게 하고 좀더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빵을 먹었을 때 이런 식품 첨가제가 포함되어 이 있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알루미늄을 먹을 수 밖에 없죠 쉽게 말하면 가공 탄수화물을 이루는 구성 성분 중에 알루미늄 같은 경금속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어류를 회로 먹는다든지 스시로 먹는다 이렇게 됐었을 때 알루미늄 재련 공장이 근처에 있었다면 더 많은 알루미늄을 이런 생선을 통해서 먹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두통이 있거나 생리통이 있을 때 아스피린을 먹게 됩니다 이 아스피린에도 다량의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속이 쓰리다 그러면 제산제를 먹게 되겠죠 이제산제에도 알루미늄이 상당량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입안으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루미늄을 섭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피부로도 알루미늄이 투과가 되어서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알루미늄은 어떤 성질이 냐면은 아주 작은 틈새를 막고 거기에 더 칠하면 윤택을 바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한 것이 겨드랑이에 암내가 나는 사람이라든지 땀이 특정 부위가 많이 난다 그러면 냄새 제거제나 발한 제거제를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냄새 제거제나 발한 제거제에 알루미늄이 땅구멍을 막아서 냄새도 안 나오게 하고 땀도 안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즉이 겨드랑이 쪽에 계속 이런 걸 많이 바르게 되면 몸의 악취가 계속 배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땀이 배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몸을 더안 좋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부로 통해서 알루미늄 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림프로 들어간다면은 알루미늄 침착이 유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여름에 더운 날 내가 앞내가 많이 난다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난다 그렇다고 이런 발안 제거제를 바르게 되면 그 당시 땀은 안 나지만 안에 채여 있는 거고 알루미늄이 염분과 반응해서 좀더 흡수가 될수 있도록 스스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 주위나 입술 주위에 우리가 좀더 미용적으로 예뻐하기 위해서 아이섀도우나 립스틱을 바르게 되죠 근데 아이섀도우도 반짝반짝 거리는 역할을 한다든지 좀더 색감을 낸다든지 땅콩을 막고 좀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첨가할 수 있고요 립스틱도 마찬가지로 좀더 윤기나고 좀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 립스틱 안에 알루미늄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입술주의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립스틱이 알게 모르게 우리 입안으로 들어가면은 알루미늄을 섭취를 하기가 좀더 쉬워진다는 것이죠 치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약에도 이 치아의 미세 틈새를 막는 역할을 알루미늄이 하고 있고 칫솔과 치약의 연마제로서 칫솔질을 할때 알루미늄 연산염을 첨가함으로써 좀더잘 닦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약도 완전히 입안에 생고 내지 않으면 또 자체적으로 알루미늄을 흡수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호흡 경로로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나 배기가스 그리고 공장 주위에서 알루미늄을 재련을 하게 되면 굴뚝에서 나온 연기에서 알루미늄이 다량 포함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알루미늄을 10mg에서 100mg을 매일 섭취를 할수 있다는 것이 논문의 통계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루미늄을 우리 몸에 특히 입으로 들어가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입에 들어가는 음식 먼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음식을 가열할 때 쓰는 팬이나 냄비가 알루미늄에 포함이 되어 있나 그리고 코팅이 벗겨져 있나 이런 거를 잘 살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염분이 많은 음식이나 산이 많은 음식이나 이런 음식들이 용기가 알루미늄에 베이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음식을 요리하지 않고 먹는 것이 가장 좋겠죠 원래 노루라든지 토끼라든지 음식을 조리하고 먹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만 기구를 개발해서 음식을 조리하기 를 때문에 생으로 먹었을 때는 일이 일어나질 않는데 이것을 좀더 맛있게 그리고 볶고 튀기고 하다보니까 이런 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음식을 조리를 하지 않고 생으로 먹게 되면 이런 걱정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시는 것도 유리로 된 거라면 은 안쪽에서 포함되어 있을 첨가제가 거의 없겠죠. 그런데 플라스틱 병에 먹는다든지 알루미늄 캔에 등 맥주라든지 콜라라든지 먹게 되면 식품 첨가제라든지 알콜이라든지 이런 설탕에 절여져 있는 성분들이 훨씬 몸에 좋지도 않지만 거기에다가 알루미늄 코팅이 되어 있는 캔에 먹기 때문에 이렇게 캔이 구겨져 있는 것을 먹게 되면 알루미늄을 그대로 섭취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맛있어 하는 밀가루로 된 음식, 빵이라든지 국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식품첨가제도 들어가 있고 가공 밀가루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공 탄수화물 자체를 멀리 함으로써 알루미늄을 멀리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백신에는알루미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맞아왔던 백신에 면역 반응의 부스터로 알루미늄이 첨가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백신을 무조건 맞아서 예방한다는 개념도 내 몸에 어떤 것이 들어온지를 체크를 하고 백신을 맞지 을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알루미늄 중독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림프의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를 주사가 있고 데페록사민이라는 킬레이트 제제 안에 있는 금속을 흡착을 해서 빼내는 그런 약물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아주 효과는 좋긴 합니다만 이렇게 과용량이 들어왔을 었때 완전히 제거가 될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중독 치료를 하기보다 예방적으로 처음부터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여러분 몸이 어떤가 한번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양자 검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알루미늄 이라든지 중금속이 어느 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중금속 검사를 한번 하셔서 내 몸에 어떤 중금속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좀더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